안녕하세요. 예나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새해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회년에는 원하는 바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작년에 이어 오늘도 에어드라 라이브와 함께합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드라 라이브를 사랑해줘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빵빵한 이벤트, 유익한 퀴즈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어, 1월 첫주는 픽션, 스타시아, 플라타와 함께 했는데요. 세계 프로젝트 에어드랍 잘 받으셨죠? 정답 맞추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에어드랍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드랍 라이브의 초대박 이벤트 럭키드랍을 통해 푸짐한 상금이 주어지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매 퀴즈마다 남은 상금을 모아 이벤트 응모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다시 돌려드리는 에어드랍 라이브의 대박 이벤트예요. 지난 ABCC 럭키드랍 이벤트가 진행됐는데요 1등 당첨자는 무려 160만원 상당의 AT토큰 이벤트에 당첨이 되셨고요 최근에 IEOX도 럭키드랍으로 푸짐한 상금을 당첨자분들에게 안겨 드렸다는 소식이 이번주 럭키드랍 이벤트가 아직 진행되고 있으니 꼭 응모하시고 럭키드랍의 주인공 되시길 바랄게요 또한 다음주도 어김없이 에어드랍 라이브에서 에어드랍이 제공되는데요 프로젝트 공개에 앞서 상금 궁금하시죠? 과연 상금은? 무려 1500만원입니다. 그럼 이 어마무시한 상금과 함께 다음주 프로젝트 공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베스텔라입니다. 베스텔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자동차 데이터 마켓 플랫폼이라 하는데요. 자율주행이라든지 모빌리티 서비스가 중요시 여겨지면서 자동차 데이터의 중요성도 역시 주목받게 되었죠. 자동차 주행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아 모빌리티 실현이 늦어지고 있다 합니다 그걸 베스셀가 풀고자 하는데요 베스셀는 자동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에 특화된 기술력과 블록체인을 결합해 자동차 데이터 생태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합니다 에어드랍 라이브에서 베스셀 퀴즈에 매일 참여해주시면 5일간 1인당 최대 4 5 0베스 에어드랍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 럭키드랍 이벤트 역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럭키드랍은 최소 상금 무려 4만 베스가 주어지고요 누적 상금이다 보니 더 많은 상금을 받아 가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프로젝트는요 바로 코아골레소입니다 사용자와 거래소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토큰마켓 임대 플랫폼이라 하는데요. 사용자 누구나 거래소 토큰마켓의 주인이 되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가능하다합니다 임대 플랫폼이라니 조금 생소하시죠?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를 일정 기간 동안 소유권을 부여하고 사용자에게 임대하는 것이라 하는데요. 코어 거래소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임대 플랫폼을 통해 안정된 수익을 보장받게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에어드랍 라이브에서 코어 퀴즈 매일 참여해주시면 5일간 1인당 최대 12,000 코어 에어드랍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코어 역시 럭키드랍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최소 상금 무려 662만 코어가 주어진다고 하네요. 여기서 누적 상금도 함께 얻어갈 수 있으니 정말 대박인 거죠. 그 상금의 주인공 꼭 여러분들이 되셔서 댓글로 자랑해주세요. 제가 같이 축하해드릴게요. 저는 그럼 에어드랍 라이브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